급딜랭가가 옛날에는 유명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사망투로 다시 그딜봉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정글러가 언제 가장 기분 나쁜지 아세요? 바로 발기를 뺏겼을 때입니다 사실 정글랭가는 정글링도 구데기라서 합법적으로 킬 달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바텀에서 싸움이 났고 저는 궁극기를 눌렀습니다 근데 준나 할거 없어서 리신이라도 때렸습니다 저건 버려... 아 어? 바텀을 막아야 돼서 바텀으로 왔는데 괜히 싸우지 마. 아니 씨, 일단 파이크 체력이 많이 없으니 파이크부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었습니다. 아... 미드 갱을 가기 위해서 궁극기를 눌렀는데, 아, 저건 안될것 같다. 그나마 갱몽이 확실한 바텀으로 바로 뛰어왔습니다. Yeah, yeah. 망토를 3개쯤 띄웠으니 이제 몸이 약한 애들 정도는 암살 가능합니다. 아, 물론 이렇게 막 빨리 잡진 않았고요 예. 미드에서 싸움이 났으니 합류를 해주고 어시랑 킬을 달달하게 챙겨줍니다. 그리고 아까 싸울 때 바텀에서 징크스가 보였는데 찾아서 잡아줍니다. 이젠 도망을 쳐야 하는데 아이씨 진짜 솔직히 파이크한테 감정이 좀 많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도 한두번이지 진짜 죽어! 오호 그리고 갈킬 가는데 키아나가 저한테 시비를 겁니다. 키아나... 기억한다 <목소리> 설마 같은 자리인데 내가 또 걸리겠니? <목소리> 안 되지. 판타에서 극딜랭가의 그 역할은 단 한가지입니다 그냥 딜러 자르는거 그 다음에 드래곤을 먹으려고 하는데 큰일났다 어 그래도 일단은 채끌건 챙기고 도망가 봅시다 <목소리> 아이씨 리신 잡냐? 잡냐? 이제 이만큼 템을 뽑았으면은 딜뿡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이제 여기서 한타가 정말 중요한데요. 궁극기도 없던 저는 라카한테 그냥 호응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키아나 궁극기를 맞은 저는 我